쏘리니 TV 친구들 안녕 오늘은 쏘리니가 악세사리들을 들고 왔어요 악세사리는 이렇게 귀여운 친구들이랑 테이블, 나무 뭐 이런 거 있는 거예요 악세사리랑 메포 옷을 어떻게 합쳐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들고 왔어요 먼저 집과 놀이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네모판을 일단 이렇게 깔아요 이 친구들은 플레이트를 끼워서 땅이 될 거예요 연두색 땅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연두색을 그냥 이렇게 힘을 줘서 꾹 끼우면 됩니다. 꾹, 꾹. 짜잔.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그 다음에 파란색 플레이트를 꽂아볼 거예요. 파란색 플레이트도 1 0 개가 있어요. 이렇게 나무 색깔 플레이트가 있는데, 나무 색깔 플레이트도 꽂기 위해서 빵을 열 개를 만들어 볼게요 여덟 개 아홉 개열개 만들었어요 힘이 없어서 안될 때는 이렇게 주먹으로 톡 이렇게 해주면 엄청 쉽게 들어간답니다 짜잔 땅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벽을 만들어 볼거예요 벽에는 창문이 있죠. 그래서 창문과 이것도 한번 합체해서 여기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빨강이 벽돌, 나무 벽, 나무 테라스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갈색 벽을 여기 또 붙이고, 여기도 갈색 벽을 붙이고, 여기도 갈색 벽을 붙여주세요. 빨간색 벽돌도 붙여볼 거예요. 빨간색 벽돌도, 빨간색 벽돌도 만들어보고, 그리고 테라스도! 하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하나 넣어줄게요. 짜잔. 여기에는 바위를 넣어줄 거예요. 똥미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나무는 자석이랑 같이 해요. 여기에다가 올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놀이터를 꾸며볼 건데, 크런트를 여기다가 얹어줍니다. 놀이터에서 앉아서 놀이하는 것도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놀이를 해야겠지? 주황색 을자를 준비했어 앉아서 놀이하는 친구들 원숭이와 어린 친구를 준비했어요 원숭이와 어리 친구는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서 놀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테이블에 올려줄 거예요 원숭이가 재밌게 놀수 있게 또이 하늘색 어린이를 미끄럼틀 태워줄 거예요 그리고 놀이터에 가면 장난감 보드를 타는 친구들과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도 또 있겠죠? 그네를 타는 친구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고정 시켜볼까요? 이 친구 헬멧 쓰고 태워볼게요 어, 이렇게 흔들흔들 하여야 하니까 여기에다 하나 막아줄게요 그네 완성 자 여기도 테이블 하나 넣어주고 그래서 저는 핫도그를 먹을 거예요 의자 앉은 노란색 친구랑 그 의자 앉은 이 친구랑 이렇게 핫도그를 먹어볼게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 빌딩이에요 빌딩 빌딩을 또합칠 해서 여기다가 하나 놓아볼게요 자동차도 이렇게 주차를 해볼게요 그런데 보니까 이 그네랑 이 친구들 바나나 먹는데 너무 방해해야 될것 같아요, 이 그네가 그래서 그네를 조금 뒤로 조금 옮겨볼게요 자, 그네를 타도 전혀 방해되는 곳이 없어요 좋아요, 지금 <웃음> 어머, 그네가 한 바퀴 돌아가네 자, 이 친구가 미끄럼틀을 슝 타고 테라스로 갈 거예요 테라스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기분 좋은 간격도 보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 보드도 타볼거예요 이제는 이 친구는 보드를 탈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린이가 만든 공간에 친구들이 놀러왔어요 바로 뽀로로 친구가 놀러왔어요 바위를 퐁퐁퐁퐁 걸어가서 어 친구들 안녕 바나도 한번 먹어보고 테라스도 뽀로로도 가볼거예요 혹시 나도 타도 될까? 그래 이제 너가 타자 이제 뽀로로 친구가 그네를 한번 타볼거예요슝와 그네 재밌다 고마워 양보해줘서 그리고 이제 여기로 와서 핫도그도 먹어보고 와 재밌었어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웃음> 그리고 또이 기둥에는 어떤 식으로 할수 있냐면 소방차놀이도 할수 있어요 헉, 이 기둥에다가 불이 났어요 그러면 이제 기둥 위를 어떻게 올라가냐면 사다리는 지금 엄청 작아 보이지만 이렇게 힘을 줘서 쭉당 땡기면 엄청 긴 사다리가 되어요 그리고 이건 자석이기 때문에 맥포노스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짜잔 이렇게 해서 불을 끄러 올라가면서 줌줌줌줌줌 얍 짜잔 불을 끄고 내려오는 친구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놀이터랑 집이랑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빨간 벽돌과 나무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입체적인 집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그럼 놀이터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해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